웹스퀘어 퀵카이드입니다 캘린더의 remove h l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set h a l i d a y 혹은 set h a l i d a y r e f 함수를 사용하여 설정한 휴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파라미터 없이 remove h l 함수를 실행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캘린더입니다. 페이지가 로딩될 때. 즉, 온 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, set holiday ref 함수와 set holiday 함수를 통해 특정 날짜들을 휴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. set holiday ref 함수를 위한 데이터 리스트 원입니다. 컬럼 원 컬럼에 휴일로 설정할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. 캘린더 아래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,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Remove holiday 함수를 사용하여 휴일 지정을 취소하는 코드입니다. 페이지 로딩 시 set holiday ref 함수로 휴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. 페이지를 로딩하면 set holiday ref 함수를 통해 휴일이 설정되고,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휴일 설정이 취소됩니다. 이번에는 페이지 로딩 시 set holiday 함수를 통해 휴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로딩하면 s e t h 이 i d a 함수를 통해 휴일이 설정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휴일 설정이 취소됩니다. 마지막으로 s e t h 이 i d a r e f 함수와 s e t h 이 i d a 함수를 모두 사용하여 페이지가 로딩될 때 휴일을 설정하도록 코드를 변경하고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로딩하면 s e t h 이 i d a r e f 와 s e t h 이 i d a 함수 모두 휴일을 설정하고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휴일이 모두 취소됩니다.